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서 제가 일주일간 1000km를 찍으면서 판 물건들 두번째 시간입니다 디월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디월트는 한마디로 하자면 충전입니다. 즉, 충전 입니다 즉 충전제품을 많이 팔았다는 뜻인데요 뭐 10.8V 임팩트 드라이버 DCF815D2T 그 다음에 18V 임팩트 드라이버 DCF887P2 그 다음에 18V 햄머 드릴 드라이버 DCD796P2 그 다음에 뭐 18V 풍정 그라인더 DCG412P2 뭐이런거 많이 팔았고요. 특히 DCF815D2T 요거는 정말 스테디 셀러였습니다. 제가 수습 때청계천에서부루마 끌었다 했었죠. 그때 차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dcf 85 d2 t 는 없어서 못 판다고 요즘 1 2 v 를디월트가 출시 했잖아요 그래서 dcf 801 나왔는데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dcf 815가더 잘나갑니다 역시 스테디셀러는 스테디셀러 인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한마디만 더 하자면 10.8 v 18 v 라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직구를 많이 해서 그런가 디올트가 12볼트 이제 20볼트 60볼트 이런 식으로 표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8볼트 18볼트 여기에 익숙한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뭐 디올트는 이제 10.8볼트는 12볼트랑 같고 그 다음에 18볼트는 20볼트 랑 갖고 그 다음에 54V 는 60V 랑 갖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하죠 12V 그 다음에 20V 60V 앞에 max가 붙습니다 즉 최대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좀 있는 척좀말 하자면 그 10.8V, 18V 요렇게 표기하는 거를 공칭 전압. 그다음에 맥스 12V, 20V, 60V 이렇게 하는 거를 최대 전압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때 배터리 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터리 셀 하나가 통상적으로 3.6V거든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었죠. 직렬 5개 로 하면은 전압을 합친다고 그래서 3.6 곱하기 5는 18 v 트인데 통상적으로 만충 했을 시 4.1에서 4.2 v 입니다 3.6 v 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곱하기 5 해버리면 20 v 조금 넘는 다는 이야기 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8 v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전압을 허용해 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 v 앞에 맥스를 붙여서 맥스 20 v 그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의외로 듀월트 전기는 충전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듀월트 관계자도 알고 있는 바고요 제가 예전에 듀월트 관계자분들이랑 회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전기 그라인더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관계자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뭐보쉬 6-100 그 다음에 뭐 계양 ACT 100SN 한테 이제 밀리는 거 사실이라고 뭐 자사 들 자사 제품 뭐 DW-E8100S d w 8 1 0 0 t 요게 이제 앞에 말한 그두 제품보다 밀리는 거 안다면서 그래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충전그란면잘 나간다고 <웃음> 자 살짝 좀더 이야기하자면 를 S, T 차이는 S는 슬라이드 T는 토글 스위치 스위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디월트 블랙커소날도 종종 나갔었습니다 뭐 수공구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 를 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 10wr 이거 유명하죠? 바이스 요 유명하죠 바이스그립요 회사가 어인거 잖아요 아 어인의 모뭐 회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탠리 블랙앤데커입니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스탠리와 블랙앤데커가 합쳐서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됐다 요 스탠리 블랙앤데커가 2010 6년에, 뉴엘 러버워메이드로부터, 이제, 요, 어윈? 어인? 어윈이랑, 요 옆에 있는, 요, 레녹스, 보이시나요? 어윈이랑, 레녹스를 인수합니다. 제가, 위에, 뉴스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가보면, 그걸로 인해서, 샌리 블랙 앤 데커가 얻는 효과에 대해서, 또 분석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밑에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휘는 요거 10wr 로유명한회 사고 그 다음에 레녹스 레녹스는 지금 옆에 있는 바이메탈 홀쏘 그 다음에 이제 커스날 로 유명한 회사죠 어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판매권이 스탠리 블랙앤데크 한국지사 한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탠리 블랙앤데크 한국지사는 디올트 안전화 수입하지 않는다 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곳이 판매권 갖고 있어서 아직 스탠리 블랙앤데크 한국지사는 어윈을 영업하지 않고요그 대신 레녹스 레녹스는 이제 스탠리 블랙 데커 한국지사가 판매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월트 영업사원들이 레녹스도 같이 영업합니다 <웃음> 요즘 이런 스탠리 블랙 앤 데커 행보를 두고 저희 지역의 한 도매업체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네들 참 무섭다고 왜냐하면 단순히 전동 공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수공구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부족하다 싶으면 인수해서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키는 스탠리 블랙 앤 데커 참 얘네들이 어디까지 확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